뭐 먹지? 오늘은 요즘 맨날 진라면만 먹었는데 삼양라면 요즘 햄맛 잘 나나? 햄그러면 <웃음> 잠깐만 1364칼로리? 아, 적당히 됐지? <웃음> 아니 이게 점점 대충 썰는거 같은 거는 기분 탓이야 오케이 여기 햄들이 많이 있네 햄탕이네 햄탕 너무 많이 했나? 오늘은 진짜 삼양라면 냠냠냠 소세지를 진짜 듬뿍 넣었지 한 숟가락에 소세지 열개 먹는 건 홍삼 응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햄 듬뿍 삼양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와.. 원래 햄 크기가 요만하거든요? 원래 햄 크기와 삼양라면의 햄 크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, 아, 대박, 이거. <웃음> 면을 후루룩 하는데, 이 소세지 향이 같이 막 이렇게 후루룩 들어오는데, 어, 되게 뭔가 풍족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네. 다시 느껴보자. 야, 이따 밥 말아 먹으면 진짜 끝장날 것 같아요. 면을 먹고, 밥 먹어야지! 와, 김치! 엄청 잘 어울리네! 너무 말없이 먹기만 하는데 약간 뭐랄까 맛이 필요없어요 아, 뭐 <웃음> 맛이 필요없다고? 말이 필요없어요, 말이! 조금 아쉬운 점은 이... 면들이 소세지랑 싹 엉켜있어서 잘 안올라 와 드디어 밥타임 김치 꼬다리입니다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왼손 아. 하니까 진짜 불편하네 그래가지고 숟가락질을 오른손으로 하고 젓가락질을 왼손으로 잘하죠? <웃음> 아니,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, 숟가락질보다 젓가락질이 더 어려운 거 아니야? 근데 왜 왼손으로 숟가락질은 못하고 젓가락질은 잘하지? 이렇게 생각하실수 있는데 때는 바야흐로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일단 먹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뭔가 공부를 좀더 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서 두뇌 개발을 이렇게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. 그때 또한참막 그런 게 열풍이었어. 이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면 운뇌가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 그거 있죠. 이뭐 운뇌는 왼손, 좌뇌는 오른손 막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맨날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을 열심히 쓰면은 좀더 내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그러면 공부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어 이제 점심시간 때마다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뭐 아무것도 안 됐는데 아니 이게 되게 신기한 게한2 3일 하잖아요. 돼요. 얘로 뭐할수 있어. 뭐콩 같은 것도 집을 수 있고 뭐 그냥 그러면서 한 일주일 정도 놀았거든요. 이렇게 맨날 젓가락질 하면서 결론 두뇌 개발과 성적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. <웃음> 뭐야 이거. <웃음> 김치랑은 진짜 잘 어울린다. 너무 너무 맛있는데 <웃음> 이거 나중에 그저 만나면 항상 그런 거 물어보시거든요. 뭐 제일 맛있게 먹은 음식이 뭐예요?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햄 듬뿍 넣어서 <웃음> 삼양 라면 한번 한번 드셔보세요. 원래 라면 두 봉지 먹으면 배부른데 오늘 라면 두 봉지에다가 밥한 공기 말아가지고 김치랑 햄을 잔뜩 먹었는데 막 그거 있죠. <웃음> 배부른데 막 계속 계속 먹고 싶고 계속 들어가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어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